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우리 인간한테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치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이러한 독성물질이 쌓이면 치매가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이 독성물질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어, 치매 정말 무섭죠? 오늘 제가 이 독성물질을 말씀드릴 건데요. 치매와 관련 있는 독성물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어,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 뭘까요?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바로 납입니다. 납. 중금속의 일정이죠. 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디에 발표가 됐냐면 Journal of Alzheimer Disease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어, 내용을 보면요 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쭉오랫 동안 그 치매 발병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몇년 전부터 치매 발병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바로 납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그 휘발유 들어가면 주유소에 거기에 무연 휘발유라고 써 있는 거 아시죠? 무연 휘발유 그렇습니다. 휘발유인데 무연입니다. 여기서 연자가 무슨 연자일까요? 바로 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납이 들어있지 않은 휘발유를 바로 무연 휘발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다 무연 휘발유를 쓰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요 유연 휘발유를 썼다는 겁니다. 휘발유 속에 납이 들어 있어서 어,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면서 배기 가스가 납 이 많이 포함된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흡입하면서 납중독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미국에서는 유연히 반리에서 무연히 반리로 바뀐 시점이 언제였냐면 197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어 이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어 미국 사람들의 그 표변을 조사해서 혈중에 납 농도를 조사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치가 12.8 마이크로그램퍼 데시리터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높은 수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1988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무연히 발료를 어,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미국인들 표본을 조사해봤더니 수치가 아까는 12.8이었는데 자그마치 2.8 마이크로그램 퍼데시리터까지 많이 감소했다는 라 것을 발견했고요 그다음또 시간이 더 지나서 2013년 그러니까 무연이발리를 쓰고 나서부터 약 40년 지난 후에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 표본을 조사해서 검사해 보니까 그 혈중 납 농도가 요 0.84 마이크로그램 퍼데시리터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무연히 발류를 바꾸면서부터 점점 몇십 년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혈중 농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와 함께 이 치매 발병률도 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서 이 연구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납이 우리 신경에 굉장히 큰 독소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경 독소. 그래서 납중독이된 아이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미.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신장 기능도 망가지고 신경 생식기능도 망가뜨릴수 있고 또 빈혈도 생길 수 있게 만들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관계를 보면서 확실히 납중독이 줄어들면서 점점점점 이러한 치매도 줄어들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어, 물론 이 연구를 가지고 이 치매의 원인이 100% 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납도 분명히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라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납중독에 의한 신경독소는 어, 굉장히 많이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도 분명히 될수 있다고 라 저는 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연이발류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연이발류를 법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그 연에는 당연히 유연을 썼겠죠. 자, 그 년도는 몇 년도부터였냐면, 1993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굉장히 미국보다 한참 늦죠. 거의 한 20년 늦습니다. 아무튼, 1993년 이후로는 우리가 무연인 관리를 법적으로 이제 쓸수 있게끔 되면서, 어 그래도 납증독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 납중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납을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대기오염 속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속에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도 어, 납이 같이 오염돼 있는 토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식물들 그다음에 그걸 먹고 자란 동물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납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은 또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이러한, 정말 위험한 것은, 일단은 휘발유가 유연해서 무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 그래도 납이 많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 있냐면, 주로 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할 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또, 또 일부의 페인트에서도 어 납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그릇도 포팅된 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부식된 그릇에서 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부식이 되면은 빨리빨리 새로운 그릇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납은 피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다른 중금속도 함께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납 중독으로부터 좀 해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납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연 아시죠? 아연 아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알고 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중요한 비타민 C가 있고요.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자, 아연은요. 아연의 울 봉석에서 이 중금속 중에서도 이 납과 서로 상대되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납 중독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연을 많이 먹는 분들은 납흡수를 좀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납을 해독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연이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아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굴입니다. 굴. 그래서 굴 같은 거좀 많이 드시면 어, 정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타민C. 비타민C는 당연히 어, 이러한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죠. 그래서 비타민C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예, 물론 뭐 과일, 뭐 야채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 요즘에는 어, 영양 보조제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건강 식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건강기능 식품 중에 비타민 C 같은 것도 하나 추가해서 드시는 것 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칼슘인데요, 칼슘이 부족하는 분들이 어, 나비 더 흡수가 잘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칼슘을 충분하게 넣으면 나흡수가 좀 예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이 많은 어, 우유라든가 또는 어, 멸치라든가 또 유제품 이런 것들 또 의외로 달걀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납증도을 조금이라도 좀 예방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치매와 납에 대한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이납 예방을 위한 것, 해독을 위한 음식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 좀 납에 대한 것을 멀리 하시고, 예, 그리고 좀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